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통영의 서우시장입니다 <목소리> 와, 크다 음, 오. 해산물 천국. 여기가 진짜 천국 아닌가? 아. 여기가 또 장어가 굉장히 또 유명하죠. 어우, 장어 엄청 깊다. 엄청 커요, 장어가. 음. 야, 쥐치 같이 생긴 건 이건 뭐지? 어우, 내가 좋아하는 꼼장어. 여또 멍게, 미더덕 이런 게또 많이 나오죠. 음, 평양 이쪽이. 여기가 여러분들 그리고 이쪽에 실락국이라는 간판들이 좀 눈에 띄어요 어 그래서 오늘 실락국이란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저는 여기 골목에 있는 후니실락국 이곳을 한번 가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안에 들어왔는데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 되게 신기하다 반찬들 중에 약 뷔페식으로 해가지고 음, 와, 먹고 싶은 거 담아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실악국이라는 건데요 이 다양한 반찬에 저희까지는저 다양한 반찬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이 국밥까지 해가지고 한 그릇 하는 금액이요 4,500원입니다 여러분들 와 반찬도 부실하지가 않아요 보니까 야 여러분 계란말이 큰거 보세요 반찬이 절대 부실하지 않습니다 아 어,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모님 이거 왜 시락국이라고 하는 거예요? 시래기국 방언입니다 아 시락국이라는 그 이유는 어이 시래기국의 방언이래요 음. 방언 음. <웃음> 여러분들 여기는 평일에는 6시 이후로는 장사를 잘 안하신대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또 주말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다드실 때도 있대요 네. 혹시 방문해보실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고 방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야 어, 좀 깜짝 놀랐어요. 살짝 매콤하면서 들깨가 좀 들어갔나요? 들깨가 좀 들어갔나요? 음, 들깨 향이 좀 은은하게 나네요. 과하지 않고. 오징어 하고 무김치 그리고 이 김가루도 있거든요. 약간 충무김밥처럼 이렇게 즐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음. 와, 와 계란말이 보지. p e 말이 me l 어 c 반찬 하나가 퀄리티가 다 괜찮아요 보니까 요건 콩... 아근 고기 같은데 아 근데 되게 신기하네 이게 바처럼 기억자가 쫙 돼가지고 어, 또 새로운 식사 경험을 한번 해보네요 음. 반찬이 안 짜고도 맛있어요. 아, 일부러 무슨 칭찬할 걸 짜는 게 아니라, 진짜 짜는 게 아니라. 야, 진짜. 계속 같은 말 대풀이하게 됐는데, 4,500원에 이 정도면 엄청난 혜자가 아닌가. 음. 이게 부추는 좀짭짤름하네 음.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, 맛있네요. 네. 아 맛있네요 아... 아 4,500원에 진짜 든든하게 한끼 제대로 잘 먹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거의 오후 5시쯤 돼가거든요 일부러 좀그 점심시간이나 이럴때는 붐빌 것 같아가지고 그시간을 피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이 시간에도 문을 닫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. 요즘 웬만한 편의점 도시락 같은 경우도 4,000원 뭐 비싼거 5,000원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만찬을 선택해가지고 따뜻하게 맛있게 시락국밥으로 한 그릇 즐길 수 있는거 4,500원이면 야 이건 진짜 엄청난 회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통영 놀러 주시게 되면 꼭 한번 여기 방문해 보시는거 진짜 제가 엄청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, 또 이모님이 또 후식이라고. <웃음> 요구르트하고, 음, 요것도 주셨어요. 야, 이모님 되게 친절하세요. 어, 와, 굿.